안녕하세요, 오레오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 제품이에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나온 TV고요. 55인치 TV입니다. 물론 4K TV고요. 이 네, 제품의 리모컨은 이렇게 생겼어요. 네, 한번 틀어볼게요. 이 제품을 구매하신 분들이 가장 큰 단점으로 여기는 게 부팅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TV라는 게 사실 그렇게까지 부팅 시간이 빠를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단점으로 꼽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제품 키는 동안 이거 보여드릴게요 저잔 이것도 샀어요 귀엽죠? <웃음> 자, 이 제품은 4K TV고요 HDR10까지 지원을 합니다 55인치 tv고요 가격은 한 45만원 정도 해요 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걸 이용하셔 가지고 구매하시면 40만원 아래로도 내려가더라고요 그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4k tv인데 왜그 1080p를 지원하는 그. 뭐, 유튜브 영상엔 4K 영상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많는 않, 그렇게 다양하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사권이 걸려서 1080p 제품을, 아, 그, 1080p HD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영상이, 그러니까 제가 올리는 게, 저는 4K로 촬영을 하지만 1080p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080p로 이 제, 영상을 보면은 사실상 그렇게 다르지 않으실 것 같아서 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요 지금 앞에 조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 살짝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데요 제가 봤을 땐 아주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요 어, 이 제품을 구매하실 때는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밖에 오프라인으로 구매하지 못하고요. 배송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뭐 코스트코 이런 데랑 똑같은 데거든요. 그래서 어, 두 분이서 가셔서 구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용달차를 부르거나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혼자 가가지고 구입했는데 정말 멍멍이 고생을 했답니다. 그렇고요. 어, 그밖에 기능들을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넷플릭스도 아주 잘 나오고요. hdmi 를 3개 정도 꽂을 수가 있고 av 선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usb 에 영화를 넣어 가지고 어 보는 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usb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h264 그리고 aac 코덱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음 그냥 usb 넣어 가지고 바로 넣으시면은 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넷플릭스 유튜브 그리고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때문에 인터넷 서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SSG 이렇게 신세계 계열의 그 쇼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쇼핑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간편 기능을 보시면 화면 무선인 연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미라 캐스팅이라고 해가지고 그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보는 화면을 와이파이로 바로 전송을 해서 TV로 볼수 있게끔 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TV로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시거나 아니면 핸드폰에 있는 화면을 TV로 띄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따로 그런 그 구글캐스트 라든지 그런 제품 구매 안 하셔도 이 t v 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음악 감상 모드 뭐집칩 모드 이런 거는 워낙 다 일반 TV에 있는 기능들이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을 꼽으라고 한다면 블루투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루투스 헤드폰을 끼고 멀리에서 영화를 감상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블루투스 동글을 따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중소기업 TV들이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음질이 좀 별로다 스피커 내장 스피커가 너무 별로다 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대우루컴즈라는 회사는 TV에 그 스피커를 조금 신경 쓰는 회사예요 물론 이거랑 다른 버전에는 하만카돈이 들어가 있는 제품도 있고요 어, 거의 가격대는 비슷해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을 연결해 봤을 때뭐 음질이 그렇게 딸리거나 하는 부분은 전혀 느끼지를 못할 정도로 아주 그 음질도 훌륭합니다 제가 여기서 들려 드린다고 한들 여러분들이 듣는 스피커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그런 음질이나 화질 테스트 뭐 이런 거는 사실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상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따로 보여드리거나 들려 드리지는 않을게요 어, 이 TV는 55인치라서 이게 한1200 정도가 돼요, 길이가. 그래서 TV 다이를 구매하실 때1200 정도, 그러니까 1m20 정도 되는 TV 다이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조금 더 작은 거를 구매해도 되는 탭이 들이 있는데, 그는 가운데만 이제 TV 그 받침이 있을 때의 경우이 TV 같은 경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과 이쪽으로 양쪽 끝에 지금 받침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TV 사이즈에 맞는 그 TV 다이를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1600짜리를 구매해서 그냥 그러니까 1m 60짜리를 구매해서 TV를 놓고 그 옆에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이렇게 거치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여유롭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기능과 TV의 리뷰를 살짝 해 드렸고요 이 TV를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사용을 해 봤는데 아주 편안하게 아주 쾌적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이걸로 TV를 많이 보진 않지만 뭐플스4로 이제 4K 게이밍을 한다든지 아니면 닌텐도 스위치로 게이밍을 한다든지 할때 아주 훌륭한 화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중소기업 TV를 아니면 TV를 구매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 TV를 고려해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송 문제가 조금 걸려요. 그러니까 배송만 조금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충분히 가성비가 있는 TV를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바이바이.